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6월 의왕시 1분짱 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제 25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의왕 시민들과 함께 의왕시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래 후손들과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해 보자고요. 조종이 편리. 실로 거듭나기 위한 이왕 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왕역 정차 그대로 가자 <목소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이왕 시가 일자리 상생을 위해 두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코로나19 고용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짱 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